자취하재TV의 자치아재 자취하재입니다 어, 오늘은 며칠 전에 산 노트북을 잠깐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봤거든요 어, 레노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접하는 제품이고 어떨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 걱정한 만큼 그렇게 뭐 사용을 해 보니까 좋았던 점도 있고 별로 아닌 점도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좋았던 점을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는 생각보다 노트북 치고는 성능이 괜찮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물론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트북에서 영상 편집을 좀해 봤거든요 영상 편집을 해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멈추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용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부하를 조금 많이 쓰는 어 프로그램인데 생각보다는 조금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에 한계가 조금 있었는데요 뭐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거는 노트북에 타고날 때부터 숙명이라고 해야 되나 보통 이렇게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데스크탑에서 좀큰 화면에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노트북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편집하기가 좀 되게 힘들었습니다 좀 적응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또 20대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예. 아무래도 데스크탑에 할때 보다는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습니다 뭐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생각외로 소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모드가 있거든요 조용한 모드 표준 오토 모드 그 다음에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모드가 있는데 빨리 돌아가는 모드라도 뒤에 펜소음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인데 일단은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렌더링을 살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 h d 만 주로 영상을 이렇게 찍는 용도로 쓰거든요 현재 영상은 지금 4K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이걸 찍어 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 가지고 밑에 후기를 조금 넘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브이로그나 간편하게 휴대폰 이렇게 영상을 찍어 가지고 편집하는데 큰 무리 없는 정도의 사양이다 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을 사고 조금 후회한 게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액정입니다 액정 제가 데스크탑은 LG 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정이 색이 너무 이렇게 누런 색을 좀 띄고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는데 뭐 조금 누리끼리 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물론 뭐 편집도 하지만 색을 좀 넣는 걸 좋아합니다 시네마틱 영상 같은 것도 좀 만들고 싶고 그런 욕심이 좀 있어 가지고 색에 좀 되게 민감하거든요 색을 조금 보정 하다 보니까 조금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색정을 직접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실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고 이러니까 컬러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런 색조정을 조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쪽에는 아주 좀 문의한이라 가지고 조사 한 내용을 조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컴퓨터에 색을 조금 바꾸시려면 색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색관리 색깔에 들어가셔가지고, 고급으로 들어가시고, 디스플레이 보정에 들어가셔가 보정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보정해가지고는 보정이 안 됐습니다. 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컴퓨터는 라이젠 CPU라가지고, 요 드라이버를 다운받았습니다. 이 같은 경우는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따로 달리지만, 이 자체 CPU의 그래픽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라이젠 라디온 이렇게 프로그램도 깔고 그 지퍼스 프로그램도 깔았습니다. 잘 보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디스플레이 항목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정 색상이 있습니다. 이게 원래 비활성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활성화를 좀 시켰습니다. 그리고 여기 항목에 보시면 여기 색온도가 있습니다. 색온도. 색온도를 보통 6,500 정도로 이렇게 하면 어뭐 기본 세팅이 얼마 정도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보통 한 이렇게 이걸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 누리끼리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누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바꾸려고 좀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통 일반 컴퓨터는 6500 정도까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올리거든요 아까보다 살짝 밝아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는 게제 눈에 좀 맞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일단 제 눈이 좀 편해야 되니까 뭐 조금 한7000 정도 하면 완전 백기창처럼 이렇게 하얗게 좀 변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값은 6500 인데 여기서 조금 더 자기가 어, 누런 색이 싫으면 조금 조정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일단은 제가 노트북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 봤거든요. 물론 노트북이 가지는 편집에 한계성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를 준 점에 대해서는 되게 뭐 괜찮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구매하시는데 조금 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